안녕하십니까 에디터 흑입니다 자, 언덕 1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1월, 2월은 무슨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그냥 추운 겨울? 저는 졸업 시즌, 입학 시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자, 1월 2월하면 졸업식, 입학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하곤 하죠 또 이제 학생들은 또 새로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장만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도 이제 졸업하시는 이제 자녀분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선물을 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는 분도 들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트북 추천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자 일단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어떤 목적에 맞게 사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알맞은 가격대 합리적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지 그거를 결정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품들을 오늘 좀 추천을 해볼 거예요. 100만 원 이상 대의 제품과 100만 원 이하 대의 제품 이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어, 부담감이 적은 가격대를 살수 있는 혹은 뭐 부담감이좀 있다 하더라도 조금 가격대가 덜한 제품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제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릴려는 제품이 뭐 사실 다들 그램이라는 제품을 먼저 대학생들이라면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램을 생각을 하시는데 알다, 아시다시피 그램 17이 제품 자체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죠. 뭐 적게는 120만 원대도 하지만 옵션 추가를 한다든지 기본 사양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이상 혹은 140만 원 중반 정도를 쉽게 호가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어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실 법도 해요. 그래서 그램은 그램이지만 대학생들이 부담이 가지 않게 쓸수 있으면서도 가격대가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라인업의 제품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올류그램이라는 제품인데요. 어 15인치와 14인치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램이라는 이름값에 맞게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뭐 노트북 자체가 1kg 이상 하는 게 기본적이고 답반사였죠 뿐만 아니라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2kg 넘어간 제품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 1kg 제품이란게 1kg 이하의 제품이란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능 또한 메리트가 있느냐 15인치 모델입니다 15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에 CPU가 i5-8250U 모델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i5-8250U 모델이 뭐냐 그냥 손쉽게 생각하세요. 데스크탑과 마찬가지로 i5 8세대란 뜻입니다. i5 8세대인데 램도 DDR4의 8기가 GPU도 인텔 UHD 그래픽 620 내장 그래픽이죠. 그리고 SSD 같은 경우도 256GB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무게는 1kg이고 배터리는 1시간을 충전해서 최대 13시간까지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20만원 초반을 달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2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i 5로 i7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슬롯이 두 개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램과 SSD를 추가로 꽂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문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어 14인치 모델이에요 14인치 모델은 이제 CPU가 i3-8130U 램은 DDR4 8GB, SDT는 128GB 인텔 UHD 620 그래픽을 선택을 하고 있죠 내장 그래픽 역시 어, 영화를 본다든지 문서 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나쁜 성능을 뭐 보여주는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사실. 내가 뭐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럴 거면 여러분은 게이밍 노트북을 사셨어야 돼요. 올류그램을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학생용 노트북을 사시겠다라는 마인드가 이미 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두 모델 120 이상 14인치 모델은 100 초반을 달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제가 가격대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5인치 모델, 14인치 모델 둘다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또그 어떤 쇼핑몰을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이 정도 가격대를 생각을 하시면은 구매를 할수 있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제품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제품은 에이서스. 아, 아니죠. 에이서의 스위프트5라는 제품입니다. 어, 스위프트5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작년 중에 출시가 됐던 제품인데, 우리나라엔 조금 늦게 출시가 된 제품이거든요. 어, 메리트가 뭐, 특별히 어마어마한 게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좀더 가벼운 느낌? 뭐, 그램보다 20g이 좀더 가벼운 편이에요. 980g의 무게를 자랑하고 있고요.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램보다 좀 모자라긴 하지만, 10시간을 쓸 수가 있고요. i5 8세대 8기가 내장 그래픽 UHD 620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뭐 지문인식이 된다든지 뭐 스피커가 괜찮다든지 이런 장점도 있긴 한데 글쎄요. 120만원 초반의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조금 그램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가벼운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은 사실 올류그램 15인치 모델이랑 뭐 차이가 난다면 날 수도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봤을 때는 비슷할 수준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라면은 그닥 합리적인 구매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모델 은 볼게요. 다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이서스 모델을 좀 살펴볼 거예요. 젠북 시리즈인데요. 에이서스의 젠북이라는 라인이 상당히 고가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에이서서 젠북의 13인치 모델인데 UX331UAL이라는 모델이에요. 다른 모델 브랜드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델명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요. 어, 찾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뭐 옆에다 계속 자막을 달아드리고 있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좀 크게 달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i5 8세대 역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메모리가 LPDDR3 8기가. s 뭐 s d 256GB 내장 그래픽 UHD 620 어, 무게는 985g이에요. 장점이 있다면 이 친구는 발열과 소음이 좀 덜한 편이라는 다 건데요. 음, 발열 소음이 뭐 크게 문제가 되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발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발열이 심해지다 보니까 뭐 컴퓨터가 프리징 돼서 꺼지는 경우도 있고 어 발열이 심해서 cpu의 성능저하가 일어나서 잘 들어가던 게임이나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 보면 쿨링팬, 뭐 거치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쓰시는 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런 분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시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끌린다 하신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일단 하나, 한 가지 더 보자면 소음이 적다는 거죠. 이게 소음이 적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펜 소리가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조용한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써야 될 상황이 많잖아요. 요즘 대학생들은 쓰다 보면 은 이제 갑자기 펜이 웽 하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기가바이트의 U2442F라는 모델의 울트라북을산 적이 있었는데 뭐 소음이 얼마나 크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생각보다 소음이 너무 커서 펜소리가큰 바람에 두번까지 가져가서 쓰기엔 조금 부담을 느꼈던 제품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15만 원대 가격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다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다든지, 뭐가 변형이 가해진다면 모르겠는데, 뭐, 제가 보기엔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더하게 된다면 램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램 슬롯이 따로 하나가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15만원 가격대 형성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